네, 안녕하세요 바로 아카데미 tad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하는 딥러닝 캠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딥러닝 공부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 프로그램 언어가 처음이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딥러닝 공부하고 싶은데 코드 단계까지 조금 깊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고 나시면은 딥러닝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딥러닝 코딩을 하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것도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만든 서버 내에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은 그런 환경을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바로 코딩 실습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서 수업 강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입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언어 중에 하나가 파이썬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노트북에 나와 있는 글이 프로그램 의 언어입니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산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근데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0과 1로만 해서 인식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0과 1로만 명령을 내린다면 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언어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를 0과 1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컴퓨터에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랑 이제 컴퓨터 간에 컴퓨터 사이에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그램의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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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축키는 Shift-Enter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시 되고 여기 이동할 때는 여기 화살표 하면 은 셀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셀 삭제할 때는 여기 가위표 눌러주면 시 삭제가 됩니다 저장할 때는 디스켓 모양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셀을 전체 다 실행시킬 때는 빨리감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연산을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연산시킬건가를 정의하겠죠 그 무엇에 해당하는게 자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료 중에는 숫자, 문자예요 숫자를 가지고 연산 사용하고 문자, 그 다음에 불값이라고 해서 true false 값이라고 해서 0과 1에 해당하는 값을 어,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개를 묶어서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변수로 선언한다는 거는 저희 수학을 배울 때 보면은 a a는 3, b는 5,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8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a를 3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b를 5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b를 가지고 연산에 사용하게 되죠. 이때처럼 a를 3이라고 해주고 b를 5라고 해주는 게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기억해야 되시니까는 이 A는 3이라고 할때 우리가 수학에서는 A와 3이 똑같다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코딩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A로 할당된다, 변수로 사용이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